너 얼굴 연습하고 있다고 일러와일러와 옳지 기다려 앉아 앉아 옳지 잘했어 패시 얼굴 얼굴 일로와일로와 일로와. 기다려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냐고 얼굴 연습하는데 일로와 어디가 왜 울고 야 이 얼굴 뜨는게 어렵냐고? 슈라 얼로 셋이 일어나 얼치 일리 얼로 이 일로 얼치 얼치 얼리 얼치 얼리 얼치 얼치 얼치 얼치 얼치 얼치 얼치 얼치 얼얼 옳지. 얼굴. 옳지, 잘했어. 옳지, 잘했어. 자. 여기 또 맛있는 걸쉬있다 자식. 이거는 아주 기가 막히게 침뚱을 하네. 아, 왜또그러절라고요 기다려! 아니, 이뻐라. 너? 야. 여기봐 철시 여기봐 먹는 여기 음. 거 아니야 여기봐 집중 철시 집중 여기봐 여기봐 철시 여기봐 여기봐 여기봐 여기봐 얼굴 달라고, 씨. 얼굴 달라고, 씨. 얼굴 달라고. 니네 얼굴이, 무슨 어? 천에 배우자. 씨. 일로 와. 일로 와. 얼굴. 얼굴 달라고. 얼굴 달라고, 씨. 네 얼굴 달라고 얼굴 내놓으라고 얼굴 내놓으라고 얼굴 내놓라고 얼굴 내놓 얼굴 내놔 얼 얼굴 내놔 아 얼굴 내놓라고얼 얼굴 내놓라고 얼굴 얼굴 내놓라고 얼굴 얼굴 일어나 지봐봐봐봐여봐기봐 눈부터 참 진짜 웃기내네 진짜 야야이 자식아 집중 이봐 자식 자식 여기봐 아니 눈부터 달라 일단 집중하는 것 자체 야 진짜 누가 지지래 누가 여기봐 여기봐 여기봐 집중해 이봐 철씨 집중 <웃음> 눈부터 희망당하게 떠가지고 이거랑 와 진짜 너 너무하다 진짜 진짜 너무하다 얼굴 내밀으라구지 얼굴 내미더 네 얼굴, 네 얼굴, 네 얼굴, 네 얼굴, 네 얼굴 얼굴 내 얼굴 내 얼굴 내밀으 얼굴 달라고 얼굴, 얼굴, 달라고 얼굴, 얼굴, 얼얼 얼굴, 얼 얼굴, 얼굴,